태도님 네. 오늘 또 주말인데 네. 어딜 가자고 또 나섰습니까? 아 집에만 이렇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어디 놀러 좀 가려고요 네.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 달시님들 위해서 내가 좋은 곳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자녀분들 있으신 댁은 가족끼리 나들이 가고 싶은데 주말에 지금 계절이 조금 애매한 계절이에요 눈이 와서 뭐 눈썰매장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랑 스키장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들이 가기 애매한 날씨여서 가족 단위로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출발하려고요 네, 거기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요 네, 가요 알... 가요 네, 갑시다 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바로 저희 주말에 놀러온 경 우리 달시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가 가족들이랑 놀러오면 동물들이랑 교감도 할수 있고 너무 재밌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도 오늘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 어딥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기 여주시 주주팜이에요 안에 동물 친구들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빨리 가봐요 네 갑시다 네 여기 타는 건가봐요 아니 애들 타는 거아니야 어머 뭐야 왜이렇게 신해? 너, 너 이름이 뭐야? 어머 아, 이쁘다! 엄마 얘 애교도 이만해! 응 음. 안녕 이거 수퍼 수퇴 갖고 있으면 여기 카페 가면 음료는 20% 할인 받고요 오오 기는 과자랑 팥콘은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아 이렇게 먹이주는 체험도 가능하구나 어, 염소다 염소 응, 애들 좋아하겠네. 응. 안녕. 자, 한 명씩 줄게 안녕. 응, 고마워. 지 아! 고 오! 오! 걔를 보고 있는데 옆에 말봐 <웃음> 나도 줘! 이러고 있다. 싸워서 이러고 있어 얘. 싸운다 몇개더 줘라. 응. 확 던져줘 확 던져줘 확 던져줘. 응. 골고로 이쪽에도 안쪽에도 이렇게.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이 앞에도 여기도 하나 던져줘. 군대. 응. 응. 근데... 아빠, 음 <웃음> <나 못나와>. 네. <웃음> 안녕, 얘들아. 안녕. 어. <웃음> 안녕. 애기, 귀엽기도 하네. <웃음> 어. <해. 웃음> 다다, 치우, 다다. 안녕, 안녕. 얘네들 추우니까 다 따뜻한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봐. 음? <웃음> 이게 뭐다냥? <그냥. 웃음> 어머, 너 호랑이가 사자같이 생겼다. 아이고. 응?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가시죠, 아이 고 가시죠. 어머, 어머 안 기는 거 봐. 안기 안기 이봐 이봐 어머머 어머 어머 이봐. 응. 아우 음. 이렇게 먹어, 고맙네. 아이 고 이뻐라.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너도 이쁘다. 여기가 철철 넘치네 그냥. 얘네레안묻나요 얘네는 아기 때부터 핸들링을 응. 해가지고 그런거 봐요. 아이 친구는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구나. 네. 귀엽다. 애들이 좋아하겠네. 응. 애들 좋아해요. 아, 진짜, 작아. 음. 진짜 작아. 얘 봐. 진짜 작아.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아, 귀엽다. 다음은 이거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침칠라라는 친구인데 좀 커요? 어. 발이 있네. 어머 모머엄마나못 만든 거 어머. 얘는 피카츄를 얘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안대수 산맥에서 사는 친구인데 털이 굉장히 풍성해 만들어졌어. 만들어진. 어, 맞네. 풍성하더라고. 어, 우와. 음, 엄청 귀도 더 극세사 이불 음, 같다고 어, 맞아 오, 맞아 왜? 맞아. 엄청 귀엽죠? 음, 찐칠라. 네. 아, 안 무서워? 음. 안 무서워. 중심을 잘 잡아. 다이에서 살 애들이야. 음. 요 머리에 걸려. <웃음> 야 너노? <웃음> <웃음> <웃음> 어머 나 토끼 하나, 하나 본적 처음이야 그래 음, 애기들이 되게 좋아해 인형 같으니까 아니 여기 애기들 체험하기 진짜 좋겠다 아예, 그럼 저감하는거 진짜, 진짜 좋겠다 어머 음, 너네 다 애들 다 사람 손타가고 너무 얌전해 네 맞아요 어? 잔 음. 음, 어머 장난감 같지 나요어 뭐야? 뭐야? 음. 스 같아 먼저 보세요. 플라스틱 같아. 진짜 봐요. 생각보다. 어머. 어. 어, 약간. 참... 네. 네. 어. 되게 단단한지 질감이. 어머. 어. 여기다. 말그대로혓바닥이 파랑색이었어. 그렇죠? 네. 이렇게 파충류가 혓바닥이 파랑색이면은 음. 독이 있다는 뜻인데, 그은 음. 없어요. 자, 기 보호용으로 색깔만 얻었고 독은 하나도 없는 그냥 탄 거예요. 야. 응. 어. 양궁 체험 어떻게 하는 거야? 양궁 체험... 너무 피치고 있었어요? 여기 b 5 네. 오른손잡이요? 네. 오른손잡이요. 네. 오른손잡이. 네. 저는 왼손잡이요. 아, 아. 너 오른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웃음> 네, 오른손이요. 밥 어느 손가락으로 먹어요? 오른손이요. <웃음> 오케이. 네. 방점. <웃음> 오. 와 미술관처럼 돼 있구나. 야, 루프 가는 길 되게 잘돼 있네. 응? 그 어. 와, 뭐야? 루프 가는 길이, 와, 뭐야? 오오오. 뭐야? 여기가 더 명소인데. 오. 어. 어. 야, 이거 아, 겁나 잘돼 있네. 오오. 와, 완전 숲속이네. 여 아, 나는 그냥 어. 건물 어? 옥상인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네. 어, 가을이네. 아, 가을이 가을 가을하네. 음. 야. 오. 어. 오늘 재밌었네 진짜 괜찮네. 진짜 재밌었어요. 에. 나 시간 지금 한2 시간 넘었는데 우리 후딱 갔잖아요. 음, 아이들 데리고 오면 음. 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꼭한 번씩은 와봐야 될것 같아요. 우린 또올 의향이 있어요. 에. 너무 좋아 태원 코스가. 이 안에 또 커피숍도 있고 음. 스크린 골프장하고 맞아, 맞아, 맞아. 당구장도 맞아, 맞아. 곧 오픈한답니다. 맞아 맞아. 그거 오픈할 때 우린 또 와요. <웃음>